s t o p y 안녕하세요. 이리일입니다 오늘은 길이보이 패션을 보면서 이제 스티리 패션에서 뉴스보이 캡과 틴티드 선글라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거예요. 길이보이 하면 시그니처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틴티드 선글라스라고 생각하는데 틴티드 선글라스랑 안경이요. 두부두부같이 모찌모찌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게 엄청 잘 어울리잖아요. 오늘의 어, 부재는 부재? 부질 필요도 없어. 오늘의 제목은 기리보이와 상모자 그리고 틴티드 선글라스입니다. 기기기기 기기. 진짜 최고 귀여워요. 지구 부셔요래요래하면서 너무 귀여워 죽겠어. 옷을 보면은 옷을 보면은 되게 엄청 심플하잖아요. 흰색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모나미 룩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모노톤으로 이렇게 입고 아이템을 활용했는데 여기 뉴스보이 캡이랑 틴티드 선글라스랑 여기 크로스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되게 음, 성공하기 쉬운 룩 같은데 그냥 모노톤으로 위아래 기본 아이템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악세사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길이보이처럼 모자를 활용한다거나 이게 색깔로 보면 은 되게 심심할 수 있잖아요. 모노톤으로만 맞추면 그래가지고 여기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실버 반짝반짝하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음, 그런 거 같고 두 번째 걸 보면 은 아까랑 똑같이 입었는데 그냥 상의만 바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스티치 장식이 있는 스티치 디테일이 있는 티셔츠랑 아까 똑같은 실버 크로스백을 매치했고 마스크 아까랑 똑같이 마스크도 똑같이 했네요 마스크를 했는데 요즘 마스크는 진짜 다 뭐랄까 패션 아이템으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고 아 이것도 진짜 귀여운데 승희씨 <웃음> <스위스>, 이거 뭐야 <웃음> 너무 웃기다 그쵸? 이거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것도 모노톤이라고 할수 있는 그냥 뭔가 기본적인 착장이잖아요 바지만 좀스님 바지 같은 베이지 바지를 입고 아랑 똑같이 모자 쓰고 틴티드 선글라스 쓰고 또 마스크까지 하고 이제 흰색 셔츠를 입었는데 그 위에 자켓을 걸치기도 했고 뭐 벗기도 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럼 보너스 영상으로 아, 빵모자 같은 머리 아이 머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머리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 머리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때도 틴트도 선글라스를 꼈는데 아 진짜 너무 강아지 각지 인는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제 기리보이 같은 선글라스를 추천을 하자면 기리보이 실착 제품은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이더라고요 코베인 선글라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제품명은 머스탱이에요 네가지 컬러로 나와있는 거 같고 공홈에는 가격정본 41만원이에요 41만원이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무튼 실착제품은 아크네 스튜디오고 어, 제가 좀 좋은 브랜드를 이제 소개를 하자면 잡지사 있으면서 이런 걸 배웠죠 젠틀몬스터 제품이 요즘 되게 핫하고 조, 좋은 브랜드고 스크링 스트링스도 되게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 여기 쇼룸 가보셨어요? 진짜 완전 감각적이고 전시회 같거든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한 달에 한 번인가? 매장 전체를 싹다 바꿔요. 저는 세 번인가 가봤는데 매번 갈 때마다 되게 좋았어요. LMO 추천을 할 건데 실착제품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디자인은 사실 잘라나 H&M 같은 스파 브랜드에서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스트릿 브랜드나 뭐 그런 브랜드 몇 가지 이제 추천하려고 하는데 상골 제품 괜찮은 브랜드잖아요 밤부 잭스 베렛 3143 블랙 판매가는 8 8 0 0 0원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번 사주면 오래오래 잘쓸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이고 그다음 건 트렌디한 제품인데 87mm 거고요 87mm은 그 모델 김원중 씨가 전개하는 브랜드잖아요 티셔츠도 많이 입고 다니고 인지도 있는 브랜드예요 아시는 분들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긴감 베렛 블랙 체크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기존 베레모랑 좀 다르게 얘는 비닐 같은 재질인 것 같고 끈을 이렇게 조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끈 색깔이 네온이에요. 네온 컬러. 가격은 43,000원. 아까 칸골에 거의 절반되는 가격이네요. 이렇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피드백해주시면 사랑합니다. 안녕!